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제가 주력으로, 주력으로 쓰던, 그, 선상 베이트릴입니다. 이거, 제가, 어, 약식 분해해서 경정비 정도? 뭐, 그 정도는 해봤는데, 완전 분해하려고, 겨울이니까, 이제 뭐, 선상 출조도 안 가고, 완전히 한번 분해해보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다 좋은데, 제가 버린 건지, 박스를 열어봤더니, 설명서가 없어요. 분해도가. 그래서 그냥 분해도를 만든다 생각하고 해보려고요 이게 들어있는 부품입니다 이게 뭐 부싱인데 어디에 쓰는 부싱인지 완전 분해를 안해 봐가지고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핸들 커버 그 너트 너트 같은데 자 전용 공구니까 이거 쓰고 근데 분해하면서 뭐 베어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베어링을 좀 사용을 해 보고 추가를 해 보고 아니면 그냥 그냥 청소? 청소 작업 정도만? 이그 정도만 해 볼게요. 자 핸들 부분 움직이지 말라고 너트 스토퍼? 이 볼트죠. 하나하나 뜯으면서 쭉 순서대로 하면 그 분해도를 만든다 생각하고 할 거니까 자 너트 풀고 너트 스토퍼 이것도 제가 이 손잡이를 파워핸들을 따로 주문을 해 가지고 보급형 튜닝을 한 거예요. 원래 손잡이는 이게 아닙니다. 자두 번째 놓고 이이 너트 스패너죠. 동봉된 너트 스패너. 이것도 핸들 손잡이 거기서 보내준 것 같은데. 자 슬슬 간기가 나오죠. 자 순서대로 왔잔데. 뭐 드라 오호 자식 네, 응? 일체형인가? 안빠지나? 요거 와셔인 줄 알았더니 와셔인데? 야너 와셔잖아 와 이거 뭐야? 베어링이야? 짜식이 베어링 흉내내고 있어 아샤니다에 기름 딱 쪘네 이거 제가 공음용 그리스 발랐, 발랐을 거예요 전용 그리스 저는 뭐 그냥 니지에다가공음용 그리스는 좀 고점도죠 열이 살짝 나고 나름 이것도 고속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발랐는데 틀린 짓이죠 안 풀리는 건가? 여기까지. 자, 스타드랙이라고 하죠. 별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자, 이것도 다 붙어 있는데, 오버홀, 세척 같은, 뭐 그런 목적이고. 아, 첫 번째 목적은 분해도를 만들자. 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세척. 완전 분해에 도전해서. 야, 야, 야, 야, 이러지 마. 네. 자, 이렇게 또보없나 뭐 어허 뭐 어, 완전 부르니까 황동부식이네요 두 개네 아이 나의 자식이가 자, 조금 얇아 보이는데 유반성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놔야지 얘는 손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라고 그 정도만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걸 약식 분해할 때 살짝 아마 공구로 드라이버로 조였을 겁니다 풀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광어 다운샷 갔을 때 이게 아마 제가 공유 그리스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거를 꽉 조여서 그런지 손으로 조이라고 여기 그립 부분이 많이 좀 홈이 좀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렇게 조여서 그런지 어드랙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얘는 빠지지 않게 다행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 패킹도 들어있어요 여기 방수대라고. 근데 뭐 갔다 와서 샤워 정도 해가지고 샤워 정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리스 넣어주고 했는데 그래도 물 들어가도 마. 자, 으흐 조심 조심. 여기 늘 전용 그리스네. 이렇게 하고 오호, 베어링. 베어링 들어있는데 이걸 용어를 보라고 해다. 베어링 빠지지 말라고 여기. 오각형, 스토퍼 같은 건데 요 이런 것들은 잘날아가죠 살살 조심 조심. 자, 오각형으로 생긴 요 이런 거예요. 오각형 맞아? 네. 자, 조심 조심. 이렇게 하면 여기 빠질까? 요 중심축 배어링 같은데. 그렇죠. 음, 스플베어링이래. 베어링이야. 아 그러면 요걸 먼저 분해를 해볼까? 어 벌써 지저분지저분하네 자, 여기까지 늘어놓으니까 되게 많네요 자 살살 어? 뭔가 뭔가 툭 빠지는 느낌이 당연히 스프이겠지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살살 내려놓고 스프 어. 자 저쪽에도 베어링이 있는데 스플 쪽에 있는 베어링은 그리스 도포하면 난리나죠 점성 때문에 이 썸바 눌러서 자기 낙하할 때 <웃음> 낙하시킬 때 욕회전이든 뭐좀 풀릴 때 뻑뻑해지는 음, 오픈 베어링이니까 자 일단 스플을 커버에 있는 것도 요거는 빼보고 싶네 요것도 이거봐 이거봐 여기 제가 공업용 그리스도 보여 놨습니다 여기 1인인가? 자 아무튼 이거 어떻게 생겼나? 완전 분해니까 오호 자시 편하게 되는데 뭐야? 자 이렇게 하고 하나 어디였어? 뭐야 그냥 커버인가? 로고 이게 자 썸바 응생활흔 음. 적도 있네 자 오리니까. 이걸 2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토퍼 같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거, 요거 잘 풀러야 되더라고요, 요거. 2링도 사이즈마다 팔도만 자, 2링. 녹화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자, 황동 푸싱. 아 진짜 이좀 뭐라고 해야되나 이거 이거 왜 이런 걸구리스를 도포를 해가지고 공용 구리스다 손가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래, 킹왜안 빠지니 그렇지 빠져봐 이런 거 분해하게 되면 꼭 오아 지지봉이구나 자 지지봉 부터 그리고 얘는 뭐 고정형 인가 음. 자 이렇게 뺐습니다 음 고정형이구나 썸바 설명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네 얘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건 그냥 빠져? 아닌데. 이 커버. 커버 벗겨야 나 보다. 아, 아이, 바보. 이걸 어떻게 벗겨? 오우, 와, 깜짝이야. 자, 벗겼네요. 내가 이거 벗겨봤었나? 아니네. 저쪽에서. <웃음> 아이, 바보. 이렇게, 이렇게, 반대편 커버 벗겨야지 나온 겁니다. 공룡 그리스 떡칠할 땐 이쪽으로 삐져나왔나봐요. 아 나이 참. 그래도 뭐, 하나씩 풀어나가면 재밌죠. <웃음> 역시, 이링이 여기 있었어. 그리스와 오일은 그 용도를 아, 이거 사용해야 돼요, 역시. 저 이거 말고도 스피닝 릴 시작하면, 이제 원투 릴, 베어링 튜닝, 그건 뭐, 과거엔 좀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할 건데. 이, 베이트 릴, 장구통 릴? 얘는 장구통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장구통 릴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베이트 릴을 하면, 납작한 거 있잖아요. 로우 프로파일 그런 걸 일컫는 거고 얘는 장구 우리말로 좀 가까운 날이 장구통일입니다. 로우 프로파일은 아니고 저는, 저는 이링 빼는 거예요스피닝릴분분양면서도 많이 해봤는데 위험하죠? 까딱하면 날아가니까 이러다 날라가지 또 자, 놓고 놓고 날라가지 않게 안쪽에 스크래치는 났네 자, 삐져나오지 말라고 커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우후, 우후. 세척 작업할 거니까 이야 이뭐야자 요거를 오히려 밀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굳이 이리 와 역시 바퀴를 잘했어 뭐냐 이건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건가? 에이, 결국엔 양쪽으로 다 벗겨야 되나? 자, 분리되는 것부터. 으, 장난 아니네. 이렇게 하면. 너도 1인이야? 설마. 저는 스크래치 싫어요 근데 뭐 이렇게 스크래치보다 더 안좋은게 묵은 때 이런거 많아서 오작동해서 히. 뻑뻑할 뿐이지 어? 아 스크래치 난거야? 맞잖아 이런. 당장 스크래치 확인 스크래치 날까봐 와 대박으로 났네 음. 뭐야 이거 휴지를 감싸고 공유 휴지 감싸고 해도 수치는 나네 뭐열락고돼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아싸. 정비는 역시 관찰이야. 자, 이렇게 놓고. 우 와우. 아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엉기어. 좋았어. 청소해야 될거 까마득한데 차, 하나 분해하고 나면 기분 좋고 이렇게 풀리고 드디어 풀었다. 자 원기어까지. 자 커버 쪽은 완전 분해를 못했네. 자 스프링이 들어 있죠 여기 스토퍼 역할하는 거 거의 이 녀석 안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오 오. 자 한번 날라갈 뻔 했습니다 푸르실때 조심하세요 카디프 스고 계신 분들 오각형 스프링 입니다 스토퍼? 이 뭐라고 해야돼? 하고 자두둥 드디어 베어링 베어링 좋았어 자 커버 쪽 완전 분해 자 커버 쪽은 다 했고 얘들은 안 빠지게 이렇게 패킹, 패킹 처리가 다돼 있는 이거 부식인데, 이거 굳이 안 빼도 될까? 요거 안 빼도 되면, 이게 왜안 빠지는 거지? 안쪽에는 뭐가 빠졌어, 이미. 이런 형태로 빠지면 안 되는데. 천상. 이 링을 풀어야겠습니다. 아이링 푸는거 별로 안좋은데 전부 다난거네 뭉쳐가는 구만 오 살짝 빠졌었는데 아싸 오또 날라갈 뻔했다 이거 조심좀 하지 자 이쪽은 세번째 줄오링을 뺐습니다 이링을 뺐습니다 왜 자꾸 오링이래 중이라네, 맞아. 아, 용어가뭘 중요해. 자, 하나 있는 거 이쪽에 놓고또 하나 들어있네요. 아싸, 이게 뭐야? 요거 요거 이거 뺐어야 되는 거네. 아, 짜식너 때문에 안 빠지는구나. 엉동이라 이거. 함부로 뺄 수도 없고. 너를 빼야 나오는구나. 아닌가. 음, 어! 자, 뭔가 밑으로 톡 내려갔는데? 자,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얘는 어떤 형태로 됐던거지 아 역회전 요런걸 놓치면 큰 지금 지금 제가 저기가 없어요 사용설명서 자 이렇게 저 없으면 이거 계속 돌려 봐야 되거든요 요런 형태로 그러면 이쪽에 자 요건 영상에 녹화가 되 있겠지 빼서 이게 이쪽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있었냐 <웃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아 자 이건 너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 이게 분해도가 없으니까 진짜 긴장되네 아차 뭐 잘못조립하면 끝 아니에요 이거 어? 네, 순서대로 자 커버쪽에 음, 어. 해놓고 다음 순서는 요거, 기아. 아, 그리고 <웃음> 예. 너 설마 또 무슨 뭐, 링, 어, 아니구나. 자, 요거 빼면, 왜안빠지 또안 빠진 이유가 뭐야 이런 턱이 있네 턱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 링도 없고 그냥 턱이 있습니다 나 빼지마 하고 메인기 였네 그러면 이쪽으로 빼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안빠지냐고 톡톡? 톡톡이네요 톡톡 자 뺐습니다 톡톡 자이 상태로 음... 자. 놓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놓고 메기어 <웃음> <웃음> 메인 기어 놓고, 그 전에 카본 패드? 카본 패드처럼 생겼는데, 놓고, 자, 그 다음 봉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요 이거. 자, 여기서 내가 빼지 말아, 빼고 싶어 했던 이 녀석이 조절로 빠졌습니다. 이걸 톡톡하니까, 이게 뭐지? 어? 아, 베어링이고. 원웨이 베어링인 줄 알았네. 베어링이다. 베어링 오픈형.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항동 푸싱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 뭐, 이거 오일 형태가 원웨이 베어링 원웨이 베어링이 있었네. 이렇게 okay. 아 여기 찍혀 있네 이게 원웨이, 베어링입니다. 원웨이 베어링 입니다 음, 원웨이. 얘는 리벳 같은 하우징 자체를 여기다 끼운거였네요 이런 분야하면 안될것같아 내지는 안해도 되거나 자이 녀석은 뭐, 지, 뭐 지가 하우징 된것도 아니고 뭐야 너왜 안나와 너 톡톡 한번 해보자 쪽에 놓고, 톡톡이 쪽이 아니야. 그렇겠죠. 고장난 말란 소리는 아니지. 분해 안 되는 부품이 어디 있어. 근데 너무 빠지기 참 힘들게 되긴 하다 음. 자 끝! 아니다 <웃음> 이쪽 거 보니까 <웃음> 끝인데 아직 멀었지? <웃음> 와 이거 기계치한테는 이거 복잡하네 그냥 부싱이 이 형태네. 빠지지 않게. 자,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자, 일단 영상은 제대로 녹화를 해야 돼요. 왜냐, 제가 못해봤으니까. 자, 스프링. 또 스프링. 네. 그리고 이런걸 피니언 기효로 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여러가 되죠? 이쪽 벌어진 쪽이 바깥쪽 이었어 해주고 이게 이게 뭐다 돌아가는 회전쪽이라 볼트를 풀어줘야 하는데 자, 볼트를 풀고 저는 아마 조립할때 이다 기억 못해요 분명히 편집 전에 이 영상 계속 오! 으흐 편집 전에 이 영상 계속 돌려보면서 자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었어 자 이렇게 하고 음. 얘가 나오는 건가? 그리스가 떡이 되어 있으니, 뭐알 수가 있나. 응, 나오는 거네. 어, 이거 뭐야. 너 어딨었니? 너 어딨었어. 너, 너, 너, 너, 너, 너. 에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짐작하고 있었어. 이게 여기에 박히는 거구나. 오 뭔가 띡소리가 났는데 자이 형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니아 요거 잘못하면 스프링 날라가네자 요거 요거 빼고 어이 뭐야 넌또아요 구멍에 응 맞아 맞아 맞아 뭐 없지 여기 하고 요 구멍에 이렇게 아 짜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 스프링 구멍이 있어서, 저 녀석이,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끼워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넌또 뭐니? 음, 얘는, 풀면 손해일 것 같아요. 낚싯바늘에 미늘 있죠? 한번 눌리면 빠지지 않게 커버 씌워놨네요 커버가 볼록하게 되 있어서 거기에 십자 커팅을 해 놨습니다 콱 눌리면 반대로 빼지 못하게 이거를 어 그냥 빠지네 굳이 이거 링 홍동 링아 되게 됐었네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음. 부싱이 없네요. 요 녀석 하나 있는데. 요 녀석 집어넣으려면, 이 안쪽, 이 내경을 드릴이랑 이런 걸로 깎아서 넓혀야 합니다. 음 근데 이게 하우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쉽게 빠지지 마라 하고, 황동빙도,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스풀 돌아가는, 그, 하우징 부싱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분해는 끝났습니다. 정교한 건 아니에요. 정교한 건 아닌데,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베어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치수를 재서 미리 주문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얘들을 굳이 치수를 재려고 하는게 이 녀석들이 오픈배, 오픈형 오픈 베어링입니다 보통 밀폐형이죠 스테인레스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치수를 좀 적어 놓게요 일단 먼저 스플 스플에 있는 베어링의 치수를 외경 10mm 이게 제가 이런 내경 이런 걸 재는 걸잘 못해요. 4mm, 10mm 내경 외경 3mm 겠네요. 297mm 니까정교하진 않습니다. 4mm, 10mm 두께, 3mm 하나 그리고 쭉 와서 음. 또 하나가 외경 10mm 외경이 3mm인가? 2.97이니까 3mm겠네요 외경 3mm 어우 <웃음> 두께 두께 4mm 2.97이니까 까먹었어 30 사네요 3 4이석 외경 10mm 어? 이것도 3mm인가? 그러네 뭐 제가 끝까지 못져서 그렇지 3mm 짜리 봤습니다 2 9 4 m m m m 치면 10mm 4mm 뭐야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네 주문할 때 편하겠네요. 그리고, 요거. 외경 12mm. 내경, 이거 8mm일 거예요, 분명히. 자, 원에 지름을 정확하게 중간, 중근... 중간으로. 맞네. 내경 8. 외경 12. 두께. 3.5? 3.5네.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보니까 잘 돌아가더라고요. 구하려고 하면, 원웨이 베어링도 팔긴 하던데 제가 이걸 분해를 못했습니다. 분해가 안 돼요. 재능력 바뀐가 봅니다. 이거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정비를 전문이시거나 자신 있으신 분은 이거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 시바노 카디프 직구한 건데 일반적인 시바노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우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망치로 이쪽을 톡톡 때려봤어도 뭐 여기에 맞는 거 이걸로서 때렸나? 이 하우징 하우징 안쪽에 있는 게 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게 하나로 된것 같습니다. 안쪽에 플라스틱이 있고 그 안에 원웨이 베어링, 그 베어링 볼 길쭉한 것 것들이 다이 볼은 아니지만 이걸 하나로 치고 하나 둘셋넷총5 볼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이건 부싱인가? 나중에 뭐 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손잡이 같은 경우는. 그, 시마노? 그쪽에 파워핸들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어링 치수를 미리 적어놓고, 주문을 해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용한 지좀 오래됐다, 그러면 전체를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 세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일단 뭐, 닦아야 되겠죠? 일단은 분해를 했으니까, 저는 원래 베어링 튜닝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세척입니다. 지난, 작년 가을, 초가을 부터 완전히 늦가을까지 저를 저와 계속 함께 했던 녀석인데 그래서 세척 작업 수고했다 하고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너무 저주 출주를 가다 보니까 그 다녀와서 샤워기를 흘려주고 그 정도밖에 못해 줬습니다 자 대충 먼저 닦아주고 이건 안 빠지는 걸 아시죠? 빼면 다시 못 끼웁니다 한번 빼면 다시 못끼니요 자, 근데 뭐 저도 제가 정비 초짜다 보니까 완전 초자입니다 정비는 당연히 여러 선배님들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글 포스팅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라이터 기름?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 가지고 여기 베어링 같은 걸로 미이터 기름으로 세척을 하는데 그런 거 세척을 하면 베어링이 코팅이 된 베어링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나, 그속 안쪽에, 뭐 그런 거, 이건 오픈형 베어링이니까 뭐 관계 없겠지. 근데, 커버 있어가지고 밀폐형 베어링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쓰면. 에 근데 그, 그거마저도 막 허우러가 있더만요. 자, 세척액은 뭐 지퍼라이터 기름? 라이터 기름입니다. 라이터 기름이고, 이건 저희 집에서 좀 프로수가 높은 건데, 소독용 알콜? 둘다 세척액이 될 수가 있대요. 이거를 여기, 저기다 붓는 게 아니고, 얘한테 뭐어가지고시솔에시솔에부어서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커버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런 거 있다고, 아예 못 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자, 반대편도. 이렇게 하고. 청소했는데 왜더 지저분해지냐. 휘발유니까. 이걸 밀어서 닦는게 아니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왜 깨끗해지지 않나 그랬더니 그리고 휘발유니까 라이터 기름이니까 금방 휴, 말 그대로 휘발성 이 있으니까 금방 날라가죠 자 일단 베이스 하나 끝났고 여기다가 베어링 얘는 사이즈가 같으니까 크게 관계가 없는데 얘가 좀 작았죠 맞아. 두께가 적었지? 요거 뭐 지금 3개, 4개 정도니까 위치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어디다 넣지뭐 <웃음> 아무튼 있겠죠. 해서 라이터 기름에 넣으시고 얘는 오픈형 베어링이라서 괜찮을 겁니다. 적당량 넣으시고 어떤 분은 넣고서 오일 오일 벗겨내려고 계속 흔들으라고 하시는데 전 그냥 잠깐 담궈뒀다가 이렇게 하려고요자 그러고 그 다음에 쭉 닦을까 와잘조지네 오일보단 거의 구리스 특효약이네 요 이게 라이터 기름이 휘발료겠죠와잘 지워진다 순식간이네 깨끗하죠? 이건 좀 커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보이시겠다 장난아닌데 그냥 슥슥? 슥슥해 될 정도 이야 yeah, 진짜 깨끗하게 지워진다 오일은 아니죠 그리스는 진짜 라이터 기름이 정답이 니다 이게 아 속이 다좋아 오우 빛깔이 뽀얘졌어 여링은 <웃음> 소모품의 개념이죠. 한번 튜닝했다고, 오일구리 스친다고, 영원히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와, 재활용해도 되네. 와, 근데 진짜, 진짜 잘 조진다. 알콜알콜로 알코올. 닦이나? 한번더 안해봤어요 오일 묻어있었는데 잘 닦이네요 깔끔하다 얘는 분해 영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분해했는데 요거 요 베어링을 빼려고 여기 보시면 핀이 있어요 이 핀에 이렇게 끼워져 있었는데 벤치로 여기 기둥을 물고 탁 하니 빠지더라고요 스프름 양쪽 오일 베어링에 오일려 끼워지는 부분 자 세척 안한게 있었는데 이겁니다 일단 뭐 없잖아 일단 닦아줘 겉부분도 이게 원웨이 베어링입니다 원웨이 베어링인데 검색을 막 해봤죠 모르니까 원웨이 베어링 기름은 좀 특수해서 점동과 한쪽 방향으로 안 밀리게 그런 또 있나봐요 근데 그것과 다른 기름 그런게 섞이면 다른 베어링? 일반 베어링? 세척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아니요. 메링은 뭐 기름도 오일도 따로 있어요. 제가 분해를 못했으니까 휘발유 라이터 기름 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세척하는 방법 밖에 없겠어요. 한쪽 방향으로 메링 오일도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 했습니다. 전용이라고 해갖고 아이 깨끗하다 자 세척 끝